도화하고 이거 몸 바꾸면은 그 사진 세계로못 간다는 그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약간 아 잠깐만 이거 안 살리니 저거? 야야야 공구나 안 살려 저거? 어 구했다 오 미친 안돼 왜왜왜 내가 왜. 도와줄게 내가 어디로 간거야 주을사가 지금 좀 소소해가한테 많이 대었나봐 나를 지금 못 믿고 있어 그냥 아 진짜 한번만 믿어 진짜 한번만 믿어 진짜 아우 어, 됐다 음 응, 3판자야 아, 판자 아, 판자 부수네. 감사링, 감사링, 감사링, 감사링. 양파링. 감사링, 양파링. 넘어가는데, 스톤. <웃음> 어, 어떡할 건데. 거리 암지게 발려지고. 아, 내지하감뭐 아니냐, 여기? 음. 아, 슛됐다. 여기, 아, 이거, 이거 써야겠는데. 아츠릿! 냥이. 야, 효율, 효율, 효율적으로 그냥 써버려, 그냥 나는. 어? 그냥 효율이 미쳤거든 그냥 나는 어. 그냥 무조건 그효율이 나오.. 나오는 곳에서만 쓰지 냠냠냠냠냠냠 반대로 가는건 너무 뻔하고 안으로가는건 너무 뻔하고 아 평타 카피해주고 쌍기아 빨때기 맞으니까 기분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구 아그쪽으는거 너무 뻔하고 너무 뻔하고 이쪽으로 가면 되지롱 아하하 <웃음> 어떡해 근데 그냥 야오지거든아 뭐야. <웃음> 야 이봐. 한국을왜 해? 어? 아, 이 친구가. 내가 너무 악독하게 불렀나?